날. 자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비행기가 오후 2시에 예. 출발하거든요 시간 진짜 빨리 지나간다 이제 예, 세수를 할 거예요 끝! 바이바이 엄청 좋다, 시요 한타가 아니라 오야니. 게니지만 한타의 맛이 똑같아. 어 맞아. 양 <웃음> 똑같습니다. 입국 심사 하러 왔어요. 응. 통과. 또 다시 짐을. 응. 검사하는 분은 음, 이렇게 철저할 수가 음, 아, 다, 다 하고 지금 계획을 오메이커 7번 오, 쪽에 가고 니다 가방이 너무 무거워요 자리가 자 없어요 아, 저 자리 찾았습니다 그, 출발 저자 셀카봉을 고 털고, 털렇게고 털고, 털 참. 데고 털고, 털고, 털고, 나고 털고, 털고, 털고, 털고, 털고, 털고, 털 Tá bom, gente, mano. 아나 한번 화대 항공성 중이염이라 껌을 씹어야 비행기를 탈수 있어요 저녁 3시 50분이지만 저녁을 벗어 아 뜨거워 사과주스 오이랑 김, 깍두기 말린 망고 뭐 물티슈 고추장 빵 이거는 메인 메뉴 치킨 방법 같아요 해리가 한 그릇 반을 먹어가지고 화장실에 가려고 합니다. 아큰거 아니고 작은 거예요. 막 아, 처음으로 비행기 화장실 간다. Excuse me, can I buy apple juice? How much is it? It's free. It's free. Ah, oh, okay. 근데 우리 자리 어디더라? 아. 아버시. 괜찮아. 이 자리 다 <웃음> 도착 우산 <우선. 웃음> 끝. 아빠! <웃음> 오, 춥다 춥다. 춥다. 오 춥다. <웃음> 바이 바이 공항. 도착. 빨리 들어갈 거야. 우리 집. 안녕, 우리 집. 이우 여러분, 나는 도착했어요. 10시 10분에 도착했어요. 그러면, 빠이빠이.